안녕하십니까 박주인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.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나서게 되었습니다. 마스크 벗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4년 전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에 힘이 벗서요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수 있었습니다. 서부경찰서 청사를 신축했고 은평 세무서를 신설할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한국문학관을 유치할 수 있었고요. 이 혁신파크 내에 서울시립대 등 시설을 유치하는 것으로 확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서부경전철의 경우에는 6월에 확정 발표를 앞두고 있을 정도로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. 아, 아직도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. 은평을 보다 더 새롭게 만들고 우리 은평 국민들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이 있다면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. 4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아 선관위에서 미리 공보문을 통해서 알려드린 투표소에 가시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의 한표가 이 은평을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.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